안녕하세요 기성주대들 강좌를 하고 있는 에고몬 스튜디오의 꼬현빈입니다 아, 어제도 두 개를 올리고 오늘도 지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갑자기 생각이 나서 아직 머리도 못 감았는데 하루에 일 영상이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하니까 <웃음> 네, 마이크 상당히 땡겼습니다 잘 들리죠 아, 요새는 이제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쉬운 아니 좀 기초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강좌를 하고 있어요 혹시나 뭐 프로필의 수정이라던가 아니면 뭐 이것저것 막 갖다 붙이는 합성이라던가 그런 부분들은 이제 영상을 좀 뒤쪽에 있죠. 초반에는 사람들이 그런 걸 좋아하는 줄 알고 막 올렸는데 아닌 것같더라고요 아, 그리고 저는 원래 남의 유튜브를 잘안 보는데, 얼마 전에 이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궁금해서 봤어요. 하여튼 뭐 외국 콘텐츠를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뭐 번역 수준의 강의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저는 그냥 제가 할줄 알거나 평소에 쓰는 방법만 합니다. 괜히 막뭐 쓰지도 않은 거 가져와가지고 막 화려하게 막 해봐야 실제 시간은 7 시간 걸립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게뭐 많이 보기에는 되게 좋은데 평소에 쓰기는 힘들죠. 이렇게다가 요새는 이제 입문자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7 시간 걸리는 작업을 소개하기는좀 그래요. 일곱 시간, 말이 일곱 시간씩 <웃음> 여튼 오늘도 굉장히 쉬운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제 인물 사진의 기초가 되는 얼굴 부분에 여러분들이 가장 저도 그렇고 관심이 많은 얼굴 부분을 어떻게 수정하는가에 대한 방법입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인물 사진을 찍으면서 음, 틀어진 얼굴을 잡는 경우는 꽤 많지가 않아요 뭐 프로필을 찍는다던가 근데 증명사진은 며칠 전에도 올렸었죠 증명사진을 이렇게 해라 뭐 이렇게 해라 까지는 니지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정도까지 올렸었는데 정면을 봤을 때 사람 얼굴이라는 게 이렇게 완벽하게 좌우대칭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좀 맞추죠 눈썹이 올라갔다든가 이런 부분들 맞추게 되는데 아 물론 프로필 사진도 쓰이긴 쓰여요 이렇게 정면을 봤을 때 하지만 고개를 약간만 틀어도 그렇게 티가 많이 안 나기 때문에 네 그렇게 작업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지금부터 제가 하는 작업은 해도 되지만 꼭 고개가 정면이 아니라면 안 해도 되는 그런 작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매력이라는 거는 꼭 좌우 대칭이 아닌 뭐 어딘가에짝 눈이라든가 아니면 뭐 턱이 약간 틀어졌다든가 이렇게 틀어진 부분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요새 소처럼 일하시는 주지훈 씨를 보면 한쪽 눈이 굉장히 사이즈가 달라요 이쪽 눈이 되게 작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양쪽 눈의 사이즈가 굉장히 다르면서 엄청 잘생겼죠 네, 참고로 저는 여자를 좋아합니다 아, 그리고 얼굴을 완전히 맞췄을 때 얼굴이 어색해지는 경우도 발생을 해요 작업자가 봤을 때에는 어, 좌우대칭이 딱 맞는데 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막상 실제 본인이 봤을 때 어? 이상한데? 제 얼굴이 아닌데? 당연히 그렇죠 맨날 거울로 보던 그 얼굴이 아니라 뭔가 애매하게 맞긴 맞는데 이상한 얼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옆에 사람이 앉아있다고 하면 그 사람한테 물어보시고 작업하시는 을 편이 좋아요 자, 아, 이제, 오늘부터, 네, 오늘부터 한다. 지금부터 사진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필터 같은 건 필요 없겠죠. 좌우대칭만 맞추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가장 많이 쓰이는 거는 트랜스폼입니다. 2019 버전에서부터는 트랜스폼이 정반대로 바뀌었죠. 하는 방법이. 아,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강제로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네, 2019에서는 쉬프트를 누르지 않고 이제 잡아서 트랜스폼을 하게 되면 이게 막, 그, 뭐라 그러지? 기울대로 이렇게, 쉬프트를 누르지 않았는데도, 그래서쉬프트꼭 눌러야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도여기가 영상 촬영이 다 끝나고 나면 밑에다가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제일 먼저 기본이 되는 컨트롤 J를 눌러서 복사 레이어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얼굴을 하나하나 맞춰야 되기 때문에, 룰러에서 가이드라인을 하나씩 내려와요. 눈썹 라인도 맞춰보고, 이쪽이 살짝 올라갔죠 이쪽이 올라갔는지 이쪽이 내려갔는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눈도 눈은 또 막상 이쪽이 좀더 아래쪽에 역시나 이쪽이 아래쪽에 있는지 이쪽이 위쪽에 있는지는 모르죠 좀 이따 맞춰보면 됩니다 그래도 헷갈리니까 어느 한쪽을 기준으로 해서 위치를 잡아주세요 주썹도 이쪽으로 잡아주고 코도 코는 거의 맞죠 아주 이세하게 요쪽이 살짝 내려와 있는 것 같은 기분이긴 한데 기분은 아니네요 실제네 그리고 입술 라인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턱 라인은 잘 보이질 않아요 턱이 많이 틀어진 사진들을 찾아봤는데 네, 있긴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사진을 예전에 혹시나 뭐 제출력을 해달라고 했을지도 몰라서 가지고 있는 사진들이 있긴 한데 일반인 사진이기 때문에 괜히 한번 썼다가는 바로 엄청난 액수에 서 돈을 벌어줘야 되죠 그리고 자기 얼굴이 이렇게 난도진장하는 걸 이렇게 원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제가 가져온 사진은 그 저작권 그게 없는 사이트에서 가져온 사진들이라 아마 이분도 막상 자기가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싫어할 거예요 하여튼 작업을 시작해보죠 자 우선은 눈썹과 눈을 한꺼번에 잡아주셔도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눈썹은 이쪽에 올라가 있고 눈이 이쪽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따로따로 잡아줍니다 마스크죠. 휴마스크로 약간 넓게 잡아주세요. 어차피 나중에 남는 부분은 지우면 됩니다. 이렇게 잡아주시고 꼭 가운데를 안 남겨도 됩니다. 가운데도 같이 칠하셔도 돼요. 그래서 컨트롤 J 를 눌러서 눈썹만 따로 따줍니다. 그리고 컨트롤 T 가운데는 이쯤 되겠죠? 그래서 우선은 그냥 한번 맞춰봅시다 이렇게 맞춰도 맞나? 아래 라인도 맞나? 그래서 어느정도 맞춰주시고 자 보시면 이쪽 눈썹이 아직도 약간 올라가 있고 이쪽이 내려와 있는 걸알수 있죠 그렇다면 가운데 라인도 하나 정해줍니다 꼭 이렇게까지 세밀하게 안 해주셔도 되긴 하는데 이왕 수업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겠죠 오른쪽 눈썹을 잡던가 왼쪽 눈썹을 잡던가 하셔서 이쪽은 살짝 올려줍니다 컨트롤과 커서 키로 미세한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반대쪽도 살짝 내려서 위치를 맞춰줍니다 그래서 앞쪽을 먼저 맞춰주는 게 좋겠죠 그리 이쪽은 아직 안 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반대로 이쪽을 그 부분만 살짝 내려서 위치를 잡아줍니다 그러면 눈썹은 여기서 이렇게 맞게 되죠 전체로 봤을 때는 여기서 이 모양입니다 이 모양이라고 하니까 되게 이상하네 아무튼 눈썹은 위치를 맞췄습니다 나중에 혹시나 이제 옆에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는 어, 눈썹 위치는 괜찮고 눈썹 모양을 좀 바꿔줘라 그럴 때는 눈썹 모양을 바꿔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아까 <웃음> 제가 좀 넓게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중으로 뭔가가 생겨있죠 이 부분은 지워주세요 다른 부분에도 묻어있는 게 없나 잘 확인해 보시고 자, 다음은 쌍꺼풀이니쌍꺼풀이 <웃음> 아, 눈입니다. 눈 같은 경우도 우선은 위치를 맞춰주세요. 위치를 맞춰놓고 나서 그 다음에 사이즈가 다른지에 대해서만 신경 써주면 됩니다. 가시 이것도 우선 같층 내려주고, 이 부분도 따로 잡아서, 위치를 잡은 뒤에 합쳐주셔도 됩니다 우선은 위치를 맞춰봅니다 아 그리고 위치를 맞출 때에 신경 써주셔야 되는 부분은 거의 대부분 어느 한쪽 기준으로 해서 이쪽을 확 올리든가 이쪽을 확 내리든가 해서 같이 이렇게 어느 한쪽을 기준으로 맞추게 되는데 그렇게 되게 되면 눈이 굉장히 올라갈 수도 있고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웬만하면 가운데 라인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주시는 편이 좋겠죠 아, 그리고 기준으로 봤을 때 아래쪽에 이 동공 부분이 이쪽과 사이즈가 거의 비슷하긴 합니다 약, 이쪽이 약간 더 크죠? 위치를 봐서 이쪽이 아직 꼭 이렇게 픽셀 단위로 작업은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수업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해주게 되면 이쪽 눈이 조금 더 크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쌍꺼풀 모양이 약간 다르죠 그래서 오히려 이쪽을 살짝 내려주고, 쌍꺼풀을 가다가 붙일 수도 있겠죠? 물론 이것도 옆에 사람이 있을 때에 동의를 구하시고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그냥 봤을 때는 뭐, 괜찮아요. 이렇게 안 해도 뭐, 그렇게 많이 틀어진 얼굴은 아닙니다. 어, 아니네. 여튼 뭐, 그렇다고 치고, 쌍꺼풀 모양이 다르다. 그래봤을땐잘 모르시겠지만 요 윗부분이 살짝 올라가 있습니다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 부분을 가져다가 붙이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이 부분에 요 부분을 리퀴파이로 살짝 올려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가볼까요? 리퀴파이로만 약간 올려주신다고 하면 우선은 다시 가이드라인 이 보이는 상태에서 가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전체적으로 살짝 이렇게 올려주셔도 되고 없는 사이즈는 거의 맞게 되죠 하지만 눈 모양이 약간 이상해졌어요 억지로 올리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되게 애매한 거죠 맞춰놓긴 맞춰놨는데 되게 어색할수도 있어요 두번째 방법은 이쪽에 있는 쌍꺼풀을 복사에다가 옮기는거죠 그다음 위치를 그럼 좀보시고 동공모양을 대충 맞추신 후에 오케이 됐어니다그 다음에 여기 지워주는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 눈 모양은 거의 비슷해집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공의 위치와 모양을 잘 잡아줘야 돼요 거의 대부분은 이 빛나는 부분을 가지고 맞추시는 게 제일 편하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좀이더 작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위치는 어느 정도 높이가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눈 모양은 거의 비슷해지긴 합니다 자, 눈도 해결이 됐죠 자, 코 부분을 봅시다 어, 이렇게 하니까 무슨 성형외과 의사 같은 느낌인데. 코 부분도 이제 가운데 라인을 봐서 양 옆으로 얼만큼이 더 퍼지는가. 뭐 거의 비슷해요. 큰 차이는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코. 이 부분은 뭐라 그러지? 여기. 볼볼 네, 부분. 살짝 틀어있죠. 져 전체 라인을 다, 코 전체 라인을 다 잡지 마시고 그냥 요만큼만 잡으세요. 요만큼만 잡으셔서. 끝라인을 잡고, 살짝만 틀어줍니다. 왜냐면 살짝 틀어졌으니까요. 자, 그리고, 이렇게 내려오는 라인이, 이쪽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데, 여기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신경이 쓰이신다면, 뭐이 부분을 갖다가 이쪽으로 붙여주셔도 되고, 이용하는 거 해보죠. 어려운 게 아니니까. 이 부분을 가져다가, 저 완전 시켜서 갖다 붙여봅니다. 위치는 맞나? 살짝 더 올라갔죠? 네, 이렇게. 꼭, 이렇게 안 해주셔도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웃음> 완벽한, 그, 좌우대칭은 굉장히, 어, 뭐라 그러지? 부자연스러울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그냥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입술이죠 입술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살짝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마찬가지 그냥 잡아서 약간만 틀어주세요 끝라인에 맞춰서 살짝 틀어주시고 어, 아직 합치면 안 되겠죠? 그리고서 입술 모양도 잡아주시면 되는데 거의 입술 모양 그냥 리키파이로 약간만 잡아주셔도 돼요 그냥 입술이나 뭐 화장 같은 부분은 거의 아 뭐라 그러지? 매일매일 하는 거에 따라 달라지죠 입술을 약간 삐뚤게 그릴 수도 있고 하지만 그거는 그냥 실생활에서 나오는 얘기고 오늘은 수업이죠 가이드라인을 계속 놔두는 이유는 이렇게 얼굴 전체가 보인다고 하면 맞추기가 편한데 아직 일부러 레이어를 안 합치고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 기준이 되기 위해서 여기도 마찬가지 입모양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잡아주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우선 대칭을 맞추는 거죠 대칭을 맞춰주고 나서 그 다음에 작업이 가능하겠죠 이제 입모양은 여기서 이정도 이개를 합쳐놓고 보시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됩니다 작게 보면 잘 몰라요 아니네 원래 이럴 때는 별 차이가 없어서 아 이렇게, 이렇게 미세한 차이가 있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차이가 많이 나네요 하여튼 여기서 이그 정도 그리고 요새는 <웃음> 페이스 툴이 원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건 꺼도 되겠죠 이 부분만 가지고도 위치나 뭐 사이즈 수정은 가능합니다. 여기도, 뭐, 그눈 사이즈를 키울 수도 있고, 이 부분은 수치화 시켜서 하실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눈을 키우고 싶다. 양쪽을 똑같이, 그때부터 쉬프트를 누르시고, 누르시면, 키워주시면 같이 커집니다. 물론 쉬프트를 띄고, 한다면 한쪽만 되겠죠. 마찬가지, 이 부분에 수치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원하시는 수치가 있다면 뭐 게임 캐릭터 커스터마이징 하듯이 가능합니다 물론 게임처럼 그렇게 심각하게 되진 않아요 약간씩만 되고 코 부분도 이렇게 살짝 줄이거나 위아래로 만들 수 있고 눈썹도 될것 같은데 눈썹은 아직 없더라고요 뭐 얼굴 라인이라든가 굉장히 삶이 편해지고 있죠 그리고 턱 라인을 맞추실 때에는 아, 입꼬리도 있고 지금 보시면 이 부분이 약간 비어있어요 이 부분 이쪽에 살짝 차 있고 그래서 우선은 머리카락 때문에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어느정도 맞춰주신 후에 작업을 해주시면 얼굴이 비틀어짐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맞춰준 후에 양쪽을 비교해보죠 근데 뭐. 머리카락이 있어서 그런건지 모르겠지만 잘 안보이네요 그리고 얼굴 자체가 뭐 그렇게 네모 얼굴이라던가 그렇가 않기 때문에 아 그리고 얼굴 전문 아예 전문으로 하는 뭐 포트레이처 이런게 아니라 포트레이트 프로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프로포트레이트였나 포트레이트 프로였나 정말 그건 얼굴만을 위해서 나온 툴인데 아주 별아별게다됩니다 그것도 아마 조만간 소개를 드리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 와 이런 것까지 수정이 되나 싶을 정도의 뭐 그거는 보니까 눈썹이랑 눈뭐코 이거 위치를 기계적으로 잡아가지고 아주 이상한게다 되더라고요 저는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포토샵으로 넘어도 되니까 그냥 그런가 없다고 넘어갔는데 조만간 아 이런 툴도 있구나 라는 걸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오늘은 얼굴을 낮추는 방법에 대해서 작업해봤습니다 이제 이쪽 눈썹이 다 올라가 있는 느낌인데 음, 살짝 올라가 있네요 꼴때는 간단하게 잡으셔서 앞쪽은 우선 맞춰놓고 뒤쪽을 살짝 내려서 우선 모양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아마 눈썹 모양이 달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지금 봤을 때 이쪽이 약간 길고 얇습니다. 이쪽도 뭐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진 않는데 아무래도 눈썹 모양이 차이가 네. 있겠죠. 저도 눈썹 모양이 양쪽이 다른데 그 부분이 신경이 쓰이신다면 약간 넓게 해주셔도 되겠죠. 네,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원래 제가 알고 있는 것도 이거보다 더 있을 수 있겠지만은 지금 안쓴 기술이 있겠죠 뭐 일부러 안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 쓸 일이 없기 때문에 저도 지금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게 있을 수 있어요 네, 뭐 그런 부분들은 다음번에 또딱 생각이 나면 그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드립니다. 아, 참고로 이제 엊그제 1000명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1 0 7 0명이가됐더라고요 뭐, 가속도가 붙는다고 하더니 정말인가봐요 구독을 눌러주신 여러분들께 그리고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매우 감사합니다 어둡게는 잠을 제대로 잤어요 네. 늦게 자긴 했는데 그래서 오늘은 한 8시간 정도 아, 8시간은 아니구나 한 일곱, 7시간 정도 잔것 같습니다 무건 중요하지 않고요 어, 여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